바이바이 <웃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S 스푼비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작은 약간 조금 박스형 원룸 같은 거인데 여기가 24,000원. 여기가 좋은게 이거 서 아침에 조식이 짜함돼 사디카 어 커피 아메리카노 이거 오늘 이건 다 먹었네 사람들이 빵 종류도 한네 다섯 개 되고 커피까지. 컴퓨터 들고 유튜브 편집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저의 사랑 동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you, uh? yeah. yeah. yeah. uh. uh. uh. uh. you want a haircut? 응? Haircut. 아 Already short. y o 열심히 쓰레기 주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 엄청 큰거와 가지고. 사워드 카. Can you speak English? 응. English. Paper now. Paper now. Paper now? With haircut? Don't understand?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오빠 미용입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사랑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3일전 우연히 만났던 사랑둥이와 제외에서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고 두피에 상처와 각질이 너무 많고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엉켜있는 머리카락 외국에서 비싸게 산 바리깡으로도 밀리지 않은 머리를 보며 얼마나 간지럽고 불편했을까 생각하며 울컥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기름기가 많으셔서 M자 이마라인도 많이 높아지신 상태에 스타일링은 불가능했다 싶어 이왕이면 깔끔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짧지 않은 9mm 리젠트 스타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세계여행을 하며 미용봉사를 하는 저에게 관심이 많아지셔서 여러 연락을 많이 받곤 합니다 지인들은 걱정과 위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봉사를 빌미로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습니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버시고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롭나요? 고난이 심할수록 제 가슴은 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작 서른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 여행도 하고 돈 많이 모았나 보다. 아니요,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동산이나 그 흔한 차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으면 미래가 걱정되지 않니? 당연히 무섭고 위험하죠 근데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하고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이 사랑둥이를 만나서 커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살며 이런 길거리에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태국 미용사도 아니고 한국 미용사가 말도 안 통하는데 커트를 해준다니 이분은 한국 사람에게 머리를 잘라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한국 미용사 또는 다른 나라의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잘라드리며 나눈 감정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잘라준과 동시에 그 사람과 감정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동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른 부분과 자르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엄청 심하죠 저는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분들 머리를 잘라드리면 변화 후에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방상복찹니다 의자도 없고 그렇다고 기댈 곳도 없으니 제가 맞춰가며 커트를 하는데 누가 이런 경험을 쉽게 할수 있겠어요 옆에만 깔끔하게 밀었는데도 인상이 확 바뀌셨네요 하... 남자는 머리빨 길거리에서 커트를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불편한 건 시야입니다 머리카락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자세도 어정쩡하고 혹시나 커트를 하다가 누가 카메라를 들고 도망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머리카락이 아닌 손가락을 잘라먹어서 준비해두길 잘한 데일밴드로 칭칭 감고 다시 커트 이럴 때면 친구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같이 여행하며 봉사할 친구 한명만 있어도 재밌고 행복할텐데 라고요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 예전과 다른 저의 뼈 상태를 느끼고 한국에 돌아가면 헬스와 필라테스를 배워보고 싶네요 귓바퀴 쪽과 헤어라인 뒤쪽이 상처나고 안 씻어서 하얗게 피부가 울퉁불퉁한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고 불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 옆에 있다면 그들 그리고 여러분의 불안한 감정도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더 노력하고 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바닥에 수북히 쌓인 머리카락들 자. 감사합니다. <웃음> 감 오늘도 이렇게 오늘 제 2의 사랑둥이를 찾아갔는데. 오케이 카. 오케이. 바이바이. 해보군 럭. 군 럭. 바이바이. 바이바이 okay. 말은 안 통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작은 보탬이라도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트레이트 하시고 그래도 또 깔끔해진 상태 보니까 또 나름 보람 느끼고 또그 다음 또, 또 사랑동이를 찾으러 다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